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드디어 건설업 실무 강의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가 더욱더 특별한 이유는요 건설업 분쟁 전문변호사이신 최은영 변호사님과 함께 강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설 법무 파트에서는 계약서 작성 방법 추가 공사대금 회수 유치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등이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건설 로무파트에서는 공사 계약에서부터 공단 신고까지 4대보험 신고 방법과 가입 기준 그리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내용과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실무 강의는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시와 장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건설업 실무 강의의 일시는요 2022년 6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화문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0층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며 강의 신청 방법은 건설로무카페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관련 추가 궁금하신 사항도 건설로무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